아이랜드 아이블랭크 인터뷰 본 영상은 아이랜드 지원자들의 심층 분석을 위한 인터뷰 영상입니다.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김선우, 김윤원, 김태용, 노성철, 니콜라스, 니키입니다. 파트 1 소개 나 이름은 김선우이다. 나 이름은 김윤원이다. 김태용이다. 노상철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느끼입니다. 불 같은 <웃음> 밝고 활기차 합니다. 긍정이다. 밝은 아이. 철 음, 중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나는 치타이다. 토끼. 어, 강아지다. 좀.. 네.. 귀여, 귀여운.. 다음 질문 Family got hurt 벌레요 벌레 하.. 너무 싫어 파트 2상황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했다면 떡볶이를 먹겠다 너무 맛있다 쌀밥? 네 그거 하나면 될것 같아요 회를 먹겠다 치킨을 먹겠다 시리오 만들 먹겠습니다 칩을 사고 싶습니다 땅을 사고 싶다. 땅. 집. 마카롱을 좀 사서 먹고 싶어요. 음악을 할수 있는 작업실 하나. 집을 사고 싶다. A house? Um, a car. 어, 돈을 줄 것이다. 먹을 것? 달콤한 무언가를 줄것 같아요. 신발을 줄 것이다. 아, 신발? 시계를 줄 것이다. 친구가?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꼭줄 것이다. 롯데월드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. <웃음> 네.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다면 민트 초코 맛을 먹고 싶다. 민트 초코 너무 좋아해요. 요거트 맛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. 초코 치즈 치즈 맛 녹차 맛을 먹고 싶다. Mango vanilla fairy ice cream now. 초콜릿 맛을 먹고 싶습니다. 파트 3 음악. 어? 폴킴 선배님의 비 사운드 오브 뮤직 t h i s o n g u n g o c m u i c o n g m n t 지원자 2 3일을 함께 지켜보세요